네, 안녕하세요. m d 형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는 신형 무시동 히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무시동 히터에는 어, 56종 132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모든 부품을 직접 관리하고 매년 품질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형 히터는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첫번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하셨죠? 2022년형 히터에는 저소음 연료 펌프가 장착되었습니다. 아, 펌프. 나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펌프가 나왔을 때 내구성에, 내구성이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펌프 작년에 찾았고요. 지난 1년간 저희 협력 업체들에 공급을 했어요. 1년 동안 필드 테스트를 한 거죠. 그 결과 이 펌프는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 저소음 펌프로 달려 나오고요. 자 그럼 이 펌프 언제부터 달려 나왔냐? 사실은 저희가 9월에 출시한 제품들에 이미 이 펌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저희는 항상 그래요.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공지하기 전에 한두달 전에 미리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안그러면 저희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런 모양이면 신형 펌프 들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펌프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소음 펌프가 아니에요 이 펌프는 저소음 펌프 입니다 그리고 이 펌프도 딱딱 소리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이제이 기름관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 기름관 있죠 처음에 힐터를 설치하면 기름관에 기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름관에 기포가 많을 때는 딱딱 소리가 크게 나요 기포 터지는 소리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보면 기름관에 기포가 이제 다 사라지겠죠 그때는 소리가 정말로 조용해집니다 물론 얘의 딱딱 소리는 조용해졌어요 근데 얘도 한 가지 극복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동 설치하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진동이 차체를 타고 안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 진동을 목탁소리라고 하거든요. 그 소리를 완전히 없애진 못했고요. 그래도 기존에 쓰던 펌프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두번째 리모컨을 추가했습니다. 요거 적외선 리모컨이에요 저희가 이걸 올 여름부터 준비했는데요. 아이, 적외선 리모컨까지 만들려니까 시간이 안나와서 일단 올해는 리모콘은 작동이 가능한 기성품을 찾았고요. 저희가 계기판 계기판은 저희가 100% 자체 제작하는 거고요. 이 계기판에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서 적외선 리모컨 신호를 받아서 히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적외선 리모컨이에요.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외선 리모컨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집에서 에어컨 써봤죠 에어컨이나 아니면 또자전제품들 써봤죠 네. 집에서 리모컨 쓸때 어때요 느낌이 각도 안 맞추면 잘 안되죠 저외선의 네. 네, 특징이에요 그리고 작동 거리는 어 3m 내면 작동 잘하고요 6m 는 각도를 정말 잘 맞춰야 돼 그리고 수신부가 여기에 여기 요리 여기, 여기 보이죠 네. 예 요쪽 구멍을 향해서 잘 맞춰 줘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있는 리모컨 구해 가지고 여기 맞게 계기판을 다시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기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기판에선 일단 10단 온도 그거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모컨에 버튼이 모자랐어 그래가지고 리모컨. 이 리모컨 가지고는 뭐만 되냐면요 그 모드는 그 다이얼에서 조정하셔야 되고요 이 리모컨 가지고는 켜고 끄고 온도 올리고 아니면 단수를 올리거나 단수를 내리거나 그 기능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습도 좋아진 점이 있어요 예전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런 요구가 있었어 계기판 브라켓 좀 만들어달라 나사 구멍 뚫어달라 예 뚫었습니다 근데 계기판이 나사 구멍 뚫는 만큼 넉대대해졌어요 근데 이거 보기 좋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작년 모델 같은 경우는 얘가 버튼이었어요. 네. 버튼이었는데, 버튼이 자꾸 잘못 눌리는, 음... 예, 이게 툭툭 치면 눌리고, 얘도 툭툭 치면 눌리긴 하지만, 그래서 다이얼로 다시 바꿨습니다. 세 번째, 히터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와 흡기 필터를 가장 좋은 걸로 찾아서 바꿨어요. 자, 요게 연료 필터, 요게 흡기 필터예요. 작년에 저희는 요거보다 약간 덩치가 큰 하늘색 연료필터를 썼는데요. 그 제품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필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름 채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기름이 잘 채워지는 연료필터로 바꿨습니다. 자, 연료필터 보통 여러분들이 중국산 히터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연료필터 요겁니다. 이게 저희 연료필터 어때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음, 네. 그리고 연료필터도 여러가지 고민했어요 이렇게 생긴 필터도 있어 금속으로 된거 요런 연료필터도 있어요 이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면 이 연료필터는 막 운전하다가 아니면 뭐 돌이 딱 맞으면 깨져요 어쩔 수 없겠죠? 아, 네. 근데 얘는 금속으로 해서까지 안 깨져 요걸로 바꿀까 했는데 아 얘는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몇 군데 업체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답답하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연료필터 보면서 이게 연료가 언제 차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건 포기 아 이거 저희 재고가 많아요 <웃음> <웃음> 이거 판매 페이지 에 올리자 재고 많으니까 싸게 재고 대방출 네 연료필터 바꿨고요 두 번째 이거 볼까요 흡기 필터예요 야. 흡기필터도 사연이 많아요. 저희 원래 이만한 사이즈의 검은색 흡기필터를 썼는데 좋았거든요. 공장이 코비드 때문에 망했어. 아, 망한 다음에 부랴부랴 찾은게 사각필터였는데 설치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비 많이 해서 괜찮은 제품 찾았어요. 흡기필터 중국산에 들어가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국산 히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흡기 필터입니다. 흡기 필터는 흡기관에 꼽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열어 볼까요? 네. 짜잔. 짜잔. 자. 필터의 차이. 음. 이거 뭡니까? 스파지. 이거는 헤파 필터. 네. 예. 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 필터의 오염 정도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 시커메져도 그냥 쓰셔도 돼요 뭐 어차피 이 공기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공기가 아니라 히터 안으로 돼서 연소가 된 다음에 배기관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대에 또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바로 2km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손으로 요게 5km고요 사이즈는 14, 14, 한40 정도 돼요 요게 2km고 11, 11, 3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30cm 정도 돼요 2km 케이스를 알루미늄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도 저희 2km 케이스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때 이상해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었어요. 저는 많이 맡아봤어요, 냄새. 전 두뇌 가지고 못 맡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케이스를 알루미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냄새가 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파란색 포토벌 있죠, 일체기. 일체기 안에도 알루미늄 히터를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2022년형 히터에 새로 적용된 것들이었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사실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m d 형 히터가 중국산이랑 뭐가 달라? 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째, 아, 요게 점막이라고요요 히터에 경유가 들어가면, 불을 붙이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점막기는 일본의 큐세라 세라믹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뭐 경동 세라믹이라고 듣고도 해요. 저희 안성공장 근처에 있어요. 이, 교세라 그 점화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 제품들 있죠? 독일 제품에 사용되는 점화기와 동일한 점화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점화기를 3년 전에 바꿨는데 진짜로 무식하게 했어요. 일본에서 점화기를 사. 사가지고 중국 공장으로 보내. 그거를 매년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저희가 중국 교세라 점화기 총판이라고 하나 중국? 중국은 중국 다른 용어를 쓰는데 숙권이라고 하던데 그걸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공급을 해요 물론 그거는 숙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저희 히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아, 그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원래 한 2만개 정도를 가지고 갈 계획이었는데 몇천개밖에 한 5천개인가? 그거밖에 못 가져간거야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히터에만 장착하고 말았어요 근데 유통이 되더라고 중국에서 이게 우리가 안팔았는데 유통이 돼네 이거 짝퉁이에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긴 힘든데 이거를 그냥 벤치로는 안 잘라져요 그라인더 같은 걸로 자를 수가 있어 어... 잘랐을 때 안에 까만 심이 보이거든? 구리심? 네. 그게 네 개가 있으면 정품 맞고요 두개 있으면 짝퉁이에요 <웃음> 나머지는 겉으로 구별이 안돼 자르기 전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아, 네. 사봤는데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히터 구매하실 때그요거 하나 구매하면 그 큐세라에서 스티커 하나 줘요 유저방지 스티커라고 하던데 이렇게 보이나요? 음, 네. 네 원래 스티커 안 붙였는데 네. 요새는 붙이고 있어요 큐사라에서 받은 정품 인증 스티커 이 히터를 분해해보면 팬 모터가 달린 부분이 있고요 한번 더 분해하면 안에 연소실이 나와요 그 접합부에 두 개의 가스켓이 사용됩니다 가스켓 안, 바깥쪽 팬 모터 쪽 그리고 안에 버너 가스켓. 네. 자, 어떤 색깔인가요? 금속이죠. 얘는 네. 탄소예요. 네. 어, 그 중국산 히터에는 보통 녹색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한번 분해하고 나면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칼로 긁어내야 돼요. 눌어붙어가지고. 네. 얘는 눌러붙지 않아요. 둘 다. 그냥 잘 떨어집니다. 영구적인 재사용이 가능해요. 요 가스켓을 썼습니다. 독일을 터보니까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소소문에서 이걸 찾아서 넣었고요. 그래도 나중에 저희 들이든 거니까 빼진 않았고요. 나중에 청사실 때 한번 교체할 수 있도록 가스켓두 개를 서비스로 더 넣어드립니다. 소음기도 조금 달라요. 자, 요게 다른 점이 느껴지나요? 사실 이렇게 봐서는 몰라. 네. 모르겠죠? 네. 자, 요새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장난 아니야 모든게 네. 오르고 있어 네. 지금 시터 출고가도 올랐어요 근데 공장들이 가격을 무조건 높일 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단가를 절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단한건 뭐냐면 재료를 조금 덜쓰는거예요 점점 더 얇아지고 있어 작년보다 많이 얇아졌어요 모든게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항의적으로 재료 값을 아끼더라고요. 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른 히트에서 본 건데. 네. 첫 번째, 구멍. 솜기 네. 안쪽에 솜을 네.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충돌시키기 위해서, 얼키설키 막서 세미구조로 만들거든? 음... 그거를 그냥 뻥 뚫리게 해놔버렸어. 네. 원래는 뚫렸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마우라는. 아, 네. 이런 마우라. 그리고. 얘는 그래도 좀더난데 얘는 좀더 창의적이야 이 안에 스프링을 달았어요 물론 소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안쪽을 봐야지만 보이는 차이 저희 온풍관도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길이가 다릅니다 원래 히터 온풍관 길이는 요거에 절반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난히 우리 고객들이 긴 온풍관을 좋아하더라고요 작업을 하다보면 긴 온풍관이 필요할 때가 있나봐요. 그래서 온풍관의 길이를 1m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중에서 가장 길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적으로 박스에 딱 넣으면 딱 들어간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단점도 생겼어요.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 이 박스 안에서 가끔 이 끝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끝 찌그러져도요. 전혀 문제 없거든요 저희가 길게 만드느라고 예, 네, 그건 좀잘 봐주시고요 이 네. 온풍관은 잡아당기면 뭐 1.5에서 잘 잡아당기시는 분들은 1.8m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온풍관도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공기 흐름이 원활하죠 온풍관 너무 길게 쓰면 히터가 과열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배기관. 요것도 중국 배기관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건 중국 히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배기관. 이건 저희 히터에 들어간 배기관이에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요거는 그 독일 히터에 들어가는 배기관이에요. 만져보니까 잘 휘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부터 바꿨고요. 그 중에서도 1 m 로 길게 만들었어요. 가격 차이는 한 6배인가 7배인가 이게 더 비싸요. 근데 이 배기관 보면 한쪽은 보이나요? V자 홈이 있고 한쪽은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받으시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캡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소음기를 못 끼우겠어? 라고 하세요. 맞아요. 못 끼우세요. 소음기를 끼울 땐 자르고 손길 안 끼워도 되는 거고요 끼울 땐세톱으로 자르고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개관은 방향성이 있어요 이 V자 홈난거 있지 이거를 히터 쪽에 끼워야 돼요 반대로 끼우면 베개가 잘안 됩니다 되게 민감한 부품이죠 어떤 고객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고객이 잘라야 된다면 니네가 잘라서 보내면 좋지 않냐 그 고민도 분명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해봤어요. 잘라서 보니까 근데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정품 모양 그대로 보내지 않으면 고객이 이거는 왜 이게 잘라져 있냐 새거 아니냐 쓰던 거 보낸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 그 말도 맞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잘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안 잘라서 보냈을 때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한1 0분 중에 두분될것 같아. 근데 이걸 르고 보내면 문제제기 하시는 분이 1 0분 중에 세 분은 될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배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나요? 아 온풍관 뚜껑 자 이건 5kg고요. 온풍관 뚜껑인데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게 잘안 돌아가요 이쪽을 돌려야 돼잘 <웃음> 네, 돌아가는 걸로 했고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T자인데 일단 넣었어요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방향으로 온풍관을 보낼 때 쓰는 부품이고요 자또 문제가 많은 게이 엘보여라는 부품이에요 이거 딱 보면 어디에 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디, 이건 누가 봐도 어디에 쓰는 것 같냐면, 웅풍관 두 개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아닙니다. 이거는 엘보 모양의 굴뚝이에요. 웅풍관 뭐. 뚜껑, 헤드 대신 쓰는 게 이거야. 아, 두개 중에 한, 두개 중에 한, 한 개를. 쓰... 이거는 웅풍관 연결 부품이 아닙니다. 엘보지만. <웃음> 많은 분들이 이거 연결 안 되냐고, 왜. 웅풍관이 <웃음> 안 끼워지잖아, 그런데. 이거 굴뚝이에요. 굴뚝 예 알아주시고요. 2kg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요. 2kg 같은 경우는 올해 온풍관 뚜껑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음. 5kg랑 다르죠? 네. 왜 이렇게 바꿨냐면 2kg는 네. 주로 어디에 장착이 되냐면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좀 작은 차 승합차에 장착이 되더라고요. 공간이 좁잖아요. 측면에 하는데 요만큼 튀어나온 것도 상당히 돌출된 게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한번 바꿔 봤어. 요걸로 바꿔 봤고요. 이건 딱 설치하면 돌출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보냈는데 옛날 게더 좋아. 그럼 어떡하지? <웃음> <웃음> 한번 반응을 봅시다. 여러, 고객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래 가지고 너무 옛날 게 좋다는 분들이 많으면 다시 바꿔야지 지금은 이걸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름관 기름관도 차이가 있어요 원래 5m인데 저희는 7m짜리를 넣어요 근데 그게 자를 때 이거 사람이 자르는 건데 자르다 보면 6.5m 될 때도 있고 7.5m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저희 판매 페이지에는 6m 수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이제 설명 다 했나요? 아, 요런 것도 있다. 요거. 여러분들 반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식 표현이고요. 정확히는 밴드. 금속, 메탈 밴드가 맞는 표현이에요. 밴드입니다. 자, 밴드 같은 경우도, 눈에, 이거만 보면 모르겠죠. 근데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원래 있던 밴드. 저희가 따로 구해서, 히터 하나 만들 때, 저녁에서 막 공장으로 부품을 보내. 네.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네. 그냥 보면 되잖아. 요 굵기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네. 얘는 그 미제이터에 들어가는 밴드인데요.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수문 해가지고 찾은 거고요. 아, 이 정도면 저희가 2022년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꽤긴 시간 동안 새로 나온 2022년형 히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만족하실까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그거 같아요. 저소음 연료 펌프와 바로 리모컨. 이야, 이 정도로 광고죠 이거? 그렇죠. 예, <웃음> 광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저희 MD용 무시동 히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년 멈추지 않고 히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